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영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안 해도 되지만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에 신경을 조금 더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메이크업 제품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라이너 제품을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펜슬 아이라이너를 선호하는데요 를이렇게 어, 클리오 제품도 잘 쓰고 있고 케이트 브랜드 제품을 정말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살짝 펜슬 아이라이너 중에서는 가격대가 살짝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속력이 오래가고 그리기 쉬워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펜슬 아이라이너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이너입니다 바로 케이트의 슈퍼 샤프 라이너 이렇게 3종입니다 색상은 내추럴 브라운, 딥 브라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오늘도 당연히 퇴근을 하고 찍는 거지만 수정 화장을 정말 단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입술은 그래도 좀 맨날 지워진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얼굴 화장 절대 다시 화장 안 했고요. 그리고 눈도 보시면. 문어당 수정 정말 1절도안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12시간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메이크업 보시면 사실상 이거 지워졌다고 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 케이트 리퀴드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그 문구 브랜드 있죠? 펜탈이랑 콜라보를 해서 브러시가 조금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초보자분들도 그리기 쉽게 정말 극세사로 나왔거든요? 키드 타입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그렸을 때 이렇게 지우기가 어려워서 리퀴드 타입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건 좀 두껍게 그린 거고요 정말 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실패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얇게 한 번씩 이렇게 짧게 짧게 그리고 얇게 그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두껍게 그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볍게 올라간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케이스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정교한 메이크업이 필요한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요게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그립감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흘러내리거나 그런 게 없이 정말 편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세사 브러쉬로 잘 나와서 점막을 채우는 용도로도 사용하기 괜찮고요. 이렇게 꼬리를 가볍게 빼면서 센 메이크업 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마에 좀 유분이 좀잘 내려오는 편이라 사실상 이제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화장을 하게 되면 좀 마스카라를 안 하고 출근하는 날에는 좀 많이 지워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막 약간 눈을 이렇게 감았다 끄면 이제 막. 아무래도 유분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계속 눈으로 내려오면 눈이 좀 따갑거나 그런 경우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번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유분기가 있는데 번지질 않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물놀이 가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이 케이트 아이라이너 한번 써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3종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발라보면서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종을 다 발라본 메이크업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영상 보러 가실까요? 아무래도 코시극이다 보니까 아이메이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롱래스팅이 되면서 그리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점막도 정교하게 잘 채울 수 있는 케이트 슈퍼샤프 라이너 세 가지 색깔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선호하시는 색상에 맞춰서 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